코티 성형학 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필러 부작용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환자 중에 하나가 필러 유가종 환자입니다 필러 유가종을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필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일부분 뭐 코만 넣던지 팔자만 넣던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얼굴 전체에 넣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지만 뭐 이마 관자놀이 팔자 눈밑 앞턱 뭐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를 지금은 나는 눈밑만 육아종이 생겼기 때문에 난 눈밑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얘기 드리는 게 필러는 필러 육아종이 생기는 이유는 내 몸에서 필러를 받아들이지 않는 면역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난 거라고 얘기 드립니다 만일 눈밑만 만져진다 실제로 눈밑만 유가종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맞으면 거의 다 있지만 그쪽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져보면 대부분의 곳에서 필러 유가종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비용면도 있지만 어 나는 눈밑밖에 신경이 쓰니까 여기만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육아 증이 있는 곳을 제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눈밑을 집중 공격하던 내 몸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, 눈밑이 없어지니까 아, 이제 공격 그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을 눈밑만큼 강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조금 흡입만 해도 될 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세게 만들어서 나중에 치료하는 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이 아닙니다 사실은 확실히 얘기 드리는데 유가종 필러로 인한 유가종에서 한 군데만 생겼다고 한 군데만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같은 종류의 필러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맞은 것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제거하시는게 옳고요 그리고 만일 제거가 당장 하기가 그러시다면 최소한 그쪽을 싹 녹이는 행동이라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물질 제거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도 우리 야매주사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여기 조금 여기 조금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다 넣으시죠 어느 한 곳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거기만 제거하면 나머지가 그만큼 또 심해집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제거하시는 게 답이고요 그걸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도 별로 없으니까요 반드시 전문병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